이 집이 이 동네의 대장입니다 아 그래요? <웃음> 네, 잘 보이려고 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인기가 없고 <웃음> 네, 집만 <웃음> 있어요 이거 항의해야 되나? 컴플레인 걸어야 되나? 힘든데 뒤에 따라오는 확실한 보상이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실물로 보니까 정말 동안이시네요. 아, 정말요? <웃음> 네. 네. 원래 잘생기셨네. 그 말씀 하시려고 그래도 갑자기 바꾸신 거죠. 아 네. 네.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사랑하는 처와 아들을 먼 타국으로 보내고 홀로 외롭지만 아, 야무지게 전원생활을 누리고 있는 낭만아빠입니다. 혹시 이 지역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살짝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면 음. 음. 원래 저도 강화도에는 관심이 좀... 없었어요 그냥 전혀 없었죠 구청에 다니는 모 구청에 있는 지인이 아주 친한 지인이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면 강화도로 한번 눈을 돌려봐 이런 얘기를 예, 살짝 이렇게 귓띔하더라고요 투자하라고 투자 겸 겸사겸사 음. 네, 겸사겸사 음. 겸사. 솔직히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래 그래서 한번 답사차 와 봤는데 음. 어라 생각보다 예쁜 집들이 너무 많이 보이고 오셨구나. 어? 강화도가 이런 곳이었어? 라는 생각이 그빡 그때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생각이 좀 바뀌기 시작하면서 탑사를 네. 막 다녔어요 더 서울 갔다가 다음주에 여기 왔다가 음. 서울 갔다가 다음주에 여기 왔다가 고다 음. 그러면서 어? 여기에다가 집을 한번 사봐? 음. 그리고 우리 노후만 생각한 게 아니라 음. 우리 아들 때까지 한번 음. 생각을 해보는 음. 거죠 어, 그리고 다시 돌아갈 플랜 B를 생각을 해두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살던 아파트를 음. 새를 주고 아 여기로 다시, 아, 다시 예, 여기로 이제 들어온 거죠 음... 그러니까 여기를 다시 뭐 팔고 들어가든 아니면 음... 계속 유지를 하는 쪽으로 음... 비중이 가장 크긴 한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 아들까지 여기서 뭐 나중에 오도 음, 음, 이천을 하든 음, 음, 아니면 아들이 또 여기에 들어와서 살든 음, 음... 그또 이후 세대까지도 계속 볼수 있는 거니까 저는 뭐 앞으로 이제 토지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겸사겸사 나의 어떤 힐링이 있는 그런 주거 음. 그다음에 투자적인 가치 그두 가지를 다 보고 강화도를 이제 과감하게 아 솔직히 전원생활이 인프라가 사실 제일 걱정된다라고 네. 하셨는데 기반시설이나 어떨까요 이쪽 동네는 나는 자연인이다는 아니에요 네. 아예 들어가야죠 그래. 진짜 지리산 산짝으로 들어가거나 음. 여기 혈구산 고려산 짝으로 음. 산자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전원생활을 하더라도 음. 좀 가까운 곳에 뭔가 좀 편리한 음. 접근성은 좀 두고 가자 솔직히 여기보다 음. 예쁜 집도 많이 봤고 음. 예, 여기보다 더 예쁜 마을도 솔직히 더 있어요 근데 읍내하고 그래도 가까운 게 낫지 않을까? 지금 보이실 거예요 저기, 저기 보시면 예. 십자가 병원 예, 저기가 이제 종합병원 땡 S병원이라고 예. 종합병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5분 거리에요 5분 거리 예. 그 앞에 바로 군립보건소 거기서 3분만 나가면 이제 군청. 네. 그다음에 그 옆에 바로 농협 하나로 마트. 그러니까 뭐, 제가 필요한 걸 이렇게 가질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건다 있는 셈이죠, 사실은. 모든 건다 5, 6분 거리 내에 있다고 네. 보시면 되죠. 사실 그게 아니었으면 제가 이 동네에서 집을 얻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스타벅스 있나요? 스타벅스, 예. 네. 바로 있어요. 있어요. 네, 아... 하나로마트에서 네. 1분만 차로 이동하면 바로 스타벅스가 있어요 마이누가 와... 네. 와이프가, <웃음> 네, 와이프가 떠나기 전에 거기서 네. 이제 케이크와 네. 커피 한잔하고 이제 아... 작별 인사를 했던 슬픈, 기억이 나네요 네, 네. 슬픈 추억이 또그 추억. <웃음> 이후로 한 번도 못 갔습니다 아, 네. 네, 눈물 날까 봐 <웃음> 집을 짓지 않고 바로 사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영상 네. 보니까 네, 네. 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한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강화도 얘기를 들었을 때막 돌아다니면서 음. 볼때 굳이 내가 짓지 않아도 음. 내가 고를 수 있는 옵션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음. 그리고 올라가고 있는 신축 전원주택들이 너무나 눈에 많이 보였기 때문에 이 중에서 많이 골라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 그 전에 어그 얘기가 나오고 이제 조기 유학을 아내와 아들이 음. 떠나기 전까지의 그 시간이 기간이 너무 짧았어요 만약에 음. 그게 이제 한참 뭐 1년이나 2년 뒤에 계획이었고 외국으로 나가는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강화도에 관심을 가지고 난 다음에 음 그러면 1년 동안 집을 짓자 하는 기간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너무나 또 급했기 때문에 뭐 닥친 시간이었기 때문에 아, 시간이 없었다. 아, 집을 네. 사자 네. 사놓고 그래도 이. 아직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집을 사놓고 조금이라도 여기 머문 다음에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물론 더 깊은 로망으로 가자면 내가 진짜 원하는 대로 다 만들어서 짓고 싶은 생각도 나중에야 또 들었지만 그래도 좋은 집을 고르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일 좀 가슴 아픈 게 뭐냐면 네. 입지가 중요하다 집이 덜 중요하다 <웃음> 입지가 훨씬 중요하다 라고 얘기를 해도 많은 네.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예쁜 집부터 보는데 너무 네. 익숙하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 과정이 지금 낭만아빠님이 접근하실 때이 네. 매물까지 선택하기까지 그 과정이 되게 궁금한 거죠 네, 네. 어떻게 부동산을 만났고 어떻게 매물을 찾아봤고 마른한세 군데 정도 돌아다녀 본것 같아요 일단 저기 같은 면이지만 음, 국화리 음. 아, 그 다음에 저기 송해면 쪽그 다음 부른면 쪽 돌아다녀 봤는데 일단 읍내랑 가까웠던 게좀큰 장점이었고 부동산 자체를 네. 선정을 하는 데는 큰뭐 고민은 없었고요. 아, 네. 네. 일단 강화도에 들어와서 네. 어, 한세 군데 정도 부동산을 찔러보고 음. 네. 가장 좀 친절하다 싶은 분을 <웃음> 골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까지 선정하는데 네. 네. 그걸 고르는 건 이제 저, 저의 운에 맡겨야 되는 거죠. 그냥 아무 부동산이나 가신 거네요. 일단 들어간 거죠. 네, 네. 네. 일단 들어가서 네. 어~ 일단 세 군데 중 가장 좀 진심 있게 집을 좀 골라 소개시켜 는 곳을 좀 골랐던 것 같고 그분하고는 아직도 이제 연락을 하면서 지내고요 그리고 돌아다녀 봤는데 원래 그분이 소개시켜 주려고 했던 점을 찍어놨던 게이 집이 아니었어요 다른 집이었는데 이 동네에 또 다른 집이었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 집이 구조가 조금 현실적으로 동선이 좀안 맞더라고요 저하고. 응, 음, 그러면, 다른 데한번또 가볼까요? 하고, 한 군데 가고, 여기도 별로야. 다른 데한번또 가볼까요? 했는데, 여기가 있었고요. 음. 여기 딱 와보니까, 여기가 괜찮네. 음. 해서, 그분의 그 픽은 아니었는데, 여기 아직 안 팔렸죠. 물어보니까, 안 팔렸다. 해서, 음. 어, 여기 합시다. 한 가지 이제, 아까 부동산 이제 강조하셨잖아요. 음. 어, 주의해야 될 건, 아마 다 똑같을 거예요. 여기 곧 뭐가 생겨요. 뭐 들어옵니다. 뭐크 뭐 여기가 나중에 이런 점이 좋을 거예요. 그건 확실히 한 20-30%만 참고만 하고 바로 믿을 건 아닌 것 같아요. 음, 음. 예를 들면 여기 도시가스 곧 들어오나요? 물어보면 아 어, 2-3년 걸릴 거예요. 그러면 음. 되게 가깝게 음. 느껴지잖아요. 음. 딱 들어오고 나니까 제가 봤을 땐 2-3년 아닙니다. <웃음> <웃음> 이분들이 말하는 2, 3년은 음. 보통 네. 7, 8년을 그렇게 줄여서 네.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외부 중에서 네. 가장 마음에 드는 것, 아니면은, 요건 좀 아쉽다 하는 거뭐 이런 게 있을까요? 지붕? 지붕, 어, 지붕 이제 지붕이, 네. 뭐 보시면은, 징크 판넬로 이제 네. 마감한 집들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보통 스페니쉬 루프라고 하잖아요. 음. 어, 기와 지붕인데, 음. 이제 유럽 편 음. 감성이 물씬 음. 풍기는, <웃음> 어, 이 커뮤니티 안에서는 네. 어 저희 집이 좀 유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요거좀 흔히 말하는 옛날 감성 카페 느낌도 음. 있고 괜찮다 해서 일단 지붕이 좀 마음에 들었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집의 굉장히 유니크함인데 음. 앞에 정원이 약간 음. 경사가 졌어요 약간 이렇게 네. 내려갔네요 이게 네. 남들은 단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이걸 장점으로 봤어요 아. 우리가 언덕 좋아하지 않나요 보통? 그렇죠 좋아하지. 음, 초입에서 바라보면 음, 음, 음. 집이 이렇게 올려다 보여요. 음, 보통 보통 경사로의 전원주택들이 많이 이렇게 계단형으로 많이 들어서 있는데 다들 외부에서 보면 마당이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평을 맞췄기 때문에 저희는 앞에서 봐도 바깥에서 봐도 언덕이 이렇게 그대로 지형을 따라서 경사가 저 있기 때문에 마당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잔디를 깐 정원이 조금 더 예뻐 보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객관적으로 느끼기엔이 네. 집이 이 동네의 대장입니다. 아 그래요? <웃음> 네, 잘 보이려고 만든 아, 게 아니라, 있어서 네, 맨 앞에 있어서 맨 앞에 또 코너 자리에 있고 그리고 네. 어떻게 보면 이, 이 마을 전체를 상징할 수 있는 아, 그런, 그런 위치고 또 이렇게 잘 꾸며놔야 또 이렇게 빛을 발하는데 음. 이런 데일수록 잘 꾸며놔야 돼 동네가 되게 살거맞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런 데가 막 이렇게 담장 올리고 가둬놓고 하면 네, 동네가 맞아요. 다 죽거든요 네, 네. 네. 근데 굉장히 잘 오픈하시고 음. 네, 잘 살리신 것 같아요 아마 동네 분들한테 인기가 좀 많으실 것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인기가 없고 <웃음> 집만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네네. 집 구경하러 오시거든요 네네. 저는 이제 쏙 들어가죠 네네. 제가 비치면 안 되니까 아. 네. <웃음> 집만 보고 가시라고 이게 다른 얘기인데 네. 이 전원주택에 와서 그동안 제가 억눌려 있었구나 그동안 내가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었구나 하는 네. 걸 느끼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네. 이렇게 꾸미면서 다른 사람들이 예뻐해 주고 그러서 네. 거기서 행복감을 느끼는 분이 정말 많거든요 음... 같은 생각이신가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죠 네. 그러니까 뭐 우리 네. 예전에 연애할 때 네. 여자친구 예쁘다 하면 기분 좋잖아요 네. <웃음> 그죠 네. 아들내미 있는데 아들내미 잘생겼어 하면 공부 잘해 뭐 이쁘아 네. 좋잖아 기분 네, 네. 똑같은 거예요 집도 저의 어떤 인, 하나의 인격체로 음, 저는 봐요 음, 그냥 그건 좀 너무 과장인가. 네. 아니, 아니, 아니, 저희 아니, 동반자인 아니, 거죠. 맞아요. 이게 아파트는 그런 생각 하나 들지 않아요, 전혀. 음. 아파트가 멋져요. 음.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음. 있나요? <웃음> 아, 사실은 아파트가 굉장히 뭐 멋져요. 뭐 이뻐요. 귀를 아무리 씻고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고, 음. 네, 실제로 많이 들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어, 내가 좋은 데 사는구나. 음. 그리고 들으면 들을수록 음. 더 예쁘게 더 만들고 싶고 음. 음. 깔끔하게 음. 유지하고 싶고 음. 반면에 조금 음. 아쉬웠던 부분도 있나요? 참 이상하게 마음에 든다고 실컷 얘기해 놓고 <웃음> 아쉬운 거 찾으려고 네. 하니까 언뜻 그냥 서너 가지가 확나오 스쳐 근데. 지나가는데요 네. 그러면 이거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닌가요? 결론적으로 <웃음> 이 마을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닌데 저희 집만 음. 놓고 보면 음. 일단 이 외장재가 벽면이 음. 음. 세라믹 외장재가 좋은데 아, 개인적으로는 음. 네. 때도 안 타고 음. 저희 집은 뭐 물론 가격을 좀 낮추기 음. 위해서 한 거겠죠 이 스타코 음. 음. 외장재를 쓰다 보니까 음. 1년도 채안 되는 시점부터 벌써 아무래도 이제 좀 벌레들도 음. 있고 하다 보니까 얼룩이 좀 껴요 맞아요 네. 이제 벌레들의 어떤 배설물 음. 음. 음. 뭐 이런 것들 사체가 이제 빗물과 섞이면서 음. 나오다 보니까 음. 음. 얼룩들이 군데군데 생기면서 음, 멀리서 보면 언뜻 잘 티는 안 나는데 음. 예, 집주인이니까 맞아요. 나갔다 들어오면서 한번 이렇게 쓱 이렇게 둘러보잖아요 그러면 은 눈에 거슬려요 두 번째는 어... 집이 좀덜 입체적이다 아, 입체적이다? 이분 건축주의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 이 건축주분이 지은 다른 동네 집도 가봤어요 음. 근데 스타일이 다 대동소위하다 그렇죠. 그게 아. 네. 뭐냐면 네. 저는 지붕이 일, 일렬로 펼쳐져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앞뒤로 한번 펼쳐졌으면 2층이 1층은 또 좌우로도 펼쳐져서 이렇게 지붕이 동서남북을 사방향을 보는 이런 방향이 멀리서 봤을 때 집이 상당히 입체적이고 예쁘게 보이는데 이 동네 집들은 저희 집을 포함해서 다 그냥 앞뒤 일렬로만 지붕이 네, 뻗어, 네. 뻗어져 있어요 양쪽 귀퉁이를 칼로 케이프 자르듯이 싹둑 싹둑 이렇게 잘라놓은 그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아왜 이렇게 잘라 먹은 느낌이 들지? 약간 이런 느낌 이 있어요. 해결적이다. 네, 그런 네. 것도 있어요. 인터뷰 끝나시고 네네. 한번 그렇게 생각 음. 알고 한번 이렇게 또 멀리서 한번 바라다 보시면 딱 그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지금 저 주차장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정면에 있잖아요. 네, 정원 앞 정원과 뒷 정원의 사이에 이렇게 차고가 음, 이게 차를 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보니까 정원을 절반으로 잘라 먹죠 무슨 말이냐면 거실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창문을 통해서 바라보는 정원 중간에 차가 걸치게 됩니다 그 점이 좀 아쉬워요 네. 근데 저는 차량용 주차 공간이 또는 네. 파고라를 설치할 수 있는 내가라도 따로 네. 설치하는 네. 공간이 집에 음. 양 측면 쪽에 네. 하나가 있었으면 그런 음. 공간을 좀 처음에 설계할 때 음. 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제가 음. 세 번째인가요? 좋은 음. 네. 네. 점, 나쁜 점더 얘기하면 안될것 같은데 <웃음> 네. 문득 또 하나가 생각나네요. 네. 또 하나는 네. 아, 아무래도 뷰가 나쁘진 네. 않다 보니까 네. 네. 네. 2층에 음. 외부 발코니 음. 그러니까 2층 베란다가 있었으면 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어요. 아, 저는 네. 그거를 리모델링을 내가 한번 해볼까 했는데 음. 안 나오더라고요. 어, 2층 발코니를 하려면 적어도 이제 통창이 아닌 일반 창이 아닌 통창이 좀 있어야 근데 그것까지 공사를 하려면 좀 일이 커져서 그냥 그 점은 좀 아쉽지만은 포기했죠. 자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음식 배달이 안 돼서 불편할 네. 거다. 네 여기 배달되나요? 도대체 그런 질문하신 분들은 네. 어디서 사시는 거예요? 도대체? <웃음> 아니 농담이고요. 저희는 됩니다. 자. 치킨 배달 되고요그 응. 다음에 피자 배달 되고 응. 그 다음에 중화 요리 배달 됩니다 응. 저 말고도 여기 오도이천하시는분들 계시는데 일단 금요일날 이렇게 오시면 밤중에 피자 오토바이 뭐 한번씩 와요 치킨 오토바이 들락날락 네, 거립니다 배달비가 아마 2-3천원 정도 추가 응. 2천원 정도 더 추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 저도 뭐 짱께 <웃음> 이사 왔을 때막 네. 손님들 처음에 좀 많이 오잖아요 네, 그때 응. 시켜 먹은 뒤로 아직 중화요리는 배달 시켜 먹은 적이 없는데 응. 개인적으로는 네, 배달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까우니까 응. 또 하나가 이제 벌레가 많을 것이다 네. 미리부터 겁에 질린 분이 꽤 많습니다 네. 하, 벌레야 뭐. <웃음> 남편만 하겠어요. 네, 그죠 <웃음> 남편을 벌레보다 쳐다보시는지 네네. 않을 분도 계시는데, 아, 하고네요. <웃음> 네. 네. 네, 그죠 아, 네. 네. 저는 벌레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고 처음부터 음. 지금도 벌레에 대한 걱정은 음. 벌레가 걱정이 되나? 이런 분들은 메뚜기, 뭐 여치, 방앗개비 이런 것도 다 벌레로 취급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음. 심지어 개구리도, 음. 어뭐 뱀처럼 막 이렇게. 음.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음, 음. 계시고 가장 많은 건 이제 돈벌레 아 그렇죠 예. 근데 이게 해충이 아니라 익충이잖아요 음, 음, 엄밀히 말해서 음, 음. 지금도 자갈 살짝 들춰내거나 비딤석 음. 하나만 걷어내면 음. 수십 마리가 예. 음. 자유자재로 이제 네. 왔다갔다 합니다 그럼 저는 그러려니 해요 절대 네. 저한테 안 오죠 네. 그냥 자기들끼리 놀래서 네. 왔다갔다 하는 것 뿐이지 딱한번 집안에서 음, 음. 다용도실에서 문을 여니까 아침에 쓱 자리이동하는 돈벌레를 본 적은 음. 있습니다 근데 전혀, 전혀, 전혀 그냥 네. 지 살길 찾아서 네네. 가는 거겠지 하고 하수구를 쏙 들어가더라고요 그 뒤로 그 하수구 구멍을 막아놓긴 했거든요 <웃음> 왜냐면 거기서는 물을 쓰지 않으니까 네. 상관은 없, 없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날아다니는 벌레 음, 음. 벌레가 없다면 거짓말이죠 여름에 음, 음. 여기 이제 외부 램프가 3개가 있거든요 벽에 음, 음. 그렇죠? 이거 켜놓으면 여름에 밤에 우그우그 해요 거기서 그래서 거의 안키죠 그게 상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 램프가 멋들어지게 있지만 얘만 키지 않으면 어 불을 커튼 닫아 놓으면 또 이제 불이 바깥으로 새어나오지 않기 때문에 창문에 붙는 뭐 벌레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가끔 여름에는 항상 겪는 건데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그물 배수로 그나 있는 구멍으로 음. 통해서 살짝 살짝 몇 마리 정도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밤새 이제 객사한 본래의 음. 이제 잔재들이 좀몇 마리 정도 음. 창틀에 좀 남아 있는 거뭐 음. 청소기를 한번 밀어주는 정도. 이제 냄새 특히 여기 앞에는 지금 배밭이 있잖아요. 네네네. 거름 냄새는 저희가 만약에 우리 동네에서 열 집이 산다. 음. 그럼 열 번은 맡아야 돼요. 제집 빼고 음. 이 집에서도 거름을 뿌리고 텃밭이 다 있으니까 음. 음. 음. 저 집에서도 거름 뿌리고 음. 뒷집에서도 거름 뿌리고 뭐 아침에 일어나면. 오죠 이제 바로 확네 밀려옵니다 <웃음> 네. 진짜 네. 오래된 그 <웃음> 네. 느낌이 올드한 냄새가 네네. 확 오는데 하루 이틀이면 끝나더라고요 보니까 대부분 아 냄새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저는 맨 처음에 작년에 이제 이분들이 막 이웃들이 들어오면서 음, 음. 이제 텃밭을 일구고 음. 걸음물막 이제 유기농 무기농 막 뿌리기 시작할 때아 이거 항의해야 되나? 음. 컴플레인 걸어야 음. 되나? 냄새 안 나게 해주세요. 아, 이런 것 때문에 이웃과 싸우게 되나? 고민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어, 생각보다 짧아요, 그 기간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무슨 텃밭이라는 게막 내가 여기서 진짜 응. 생업으로 막 농사를 응. 하고 막 그런 게 아니,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다 보니까 걸은 양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 뿐더러 바램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 그것도 방아람의 영향을 받는 쪽에 있는 거름 냄새만 날 뿐이지 뭐토탈해서한그 한참 작물 재배하는 시기에 한 일주일 정도만 견디면 특히나 이 논뷰가 이렇게 네. 많은 동네는 네. 농약 걱정도 많이 하세요 음 농약이 이제 네, 이쪽으로 온다 어. 그거는 좀 어때요? 보이잖아요 네. 농약 뿌릴 때 네. 요즘에는 이제 사람이 안 하고 아기 어, 그 모빌 헬기 그래요? 네, 요 정도 되는 거 네. 그거를 이제 무선조종 드론처럼 아 해서 헬기가 날개 쫙 펼쳐가지고 농약을 아쫙 뿌리고 하더라고요 네. 워낙 그렇게 기계를 로봇을 이용해서 인류적으로 음, 음, 음. 한번 뿌리고 바로 사라지고 음. 하다 보니까 일단 농약을 투약하는 기간도 음. 굉장히 짧고 아 그리고 그게 딱 보이면 일단 문을 닫습니다 아 그날은 음. 우리 아파트에서도 음. 관리사무실에서 방송 나오잖아요 음, 음. 오늘은 나무 정원에 소독합니다 네. 창문을 닫아주세요 하면 그거 하듯이 그날은 닫아주면 됩니다 아, 네. 짧구나 작품. 그게 긴데 네. 네. 금방 하고 그냥 사라져요 네. 아, 네. 사라지니까 농약을 계속 인원 전원 막몇 시간 동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 그날만 몇 시간 정도만 네. 문을 닫아주고 실내에 있으면 네. 괜찮지 않나 전원주택에 오시는 분들의 또 하나의 고민거리는 네. 치안 때문에 되게 불안하다 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네. 여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처음 이사 오셨을 때 네. 음~ 밤에 좀 무섭대요 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산도 있잖아요 네. 주변에 그니까 러 밤에 깜깜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나중에 태양광 조명도 네.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있으면 그래도 네. 살짝 살짝 주변이 집들 군데 군데 군데 이렇게 불을 밝혀주니까 네. 뭐~ 휘황찬란하게 이렇게 밝혀 네. 이게 환하게 밝혀주진 않지만 네. 그런 것도 추천드리지만, 음. 무섭게, 그렇게 혼자 있어서 무섭다는 느낌하고, 누군가가 침입할 것 같아서 무섭다는 느낌하고 음. 좀 다른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뒤에 산이 있고 막 그러니까, 음. 밤에 진짜 가만히 한 11시쯤 나와보면, 음. 우, 우, 네. 이런 새소리, 네. 이런, 이런 정도만 들리지 정말 정막해요 네. 우리 직사형님이 사시는 동네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 동네는 그래요. 음. 네. 그래서 너무 정막해서 걱정이지 무섭고 무 걱정은 게 아니라, 아니다, 네, 아니다. 네. 네. 어, 우리 잔디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아 잔디요? 네. 잔디 때문에 전원주택을 포기하신다 이런 말도 많이 하세요 아니 안 깔면 되지 네, 그런데 예, 네, 네, 맞습니다 안 깔면 되지 왜 잔디 어떤 때문에 생각하실까 네. 잔디를 어저께까지 깎은 사람으로서 네. 네, <웃음> 네, 말씀을 드릴게요 네, 추석맞저 네, 네. 벌초 한번 했거든요 네, 네.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찍사홍님 헤어스타일 같은 그런 느낌. 네, 여기 여기. 정갈한. 네. 그렇죠. 네. 우리 이제 우리 네. 옛날 말로 이제 상고머리 네. 같이 네. 네. 깔끔하게 스포츠. 치잖아요. 스포츠머리. 네. 네. 사실 힘들죠. 네. 관리 힘들어요. 특히 여름철에는 이게 정말 쑥쑥 자라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올하게 여름에 들어와서 지금 세번 어제까지 하면은 세번 가깝거든요. 아. 그리고 한번더 자를지 네. 아니면 그냥 놔두고 지금 음. 이제 가을을 맞이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런 거 있어요 깍 힘들어요 막손 음. 가위질 하고 음. 막한 다음에 예초기를 한번 돌리고 잔디깎기를 한번 밀고 모머라고 하잖아요 뭐 가위도 한두 종류 쓰고 기계도 한두 종류 쓰는데 힘든데 뒤에 따라오는 확실한 보상이 있어요 아, 이거 돈을 준다는 게 아니라 아, 이 보상은 정말 되게 값진 보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느낌이에요. 나올 맛이 나지 않나요? 네? 나올 맛이 나지 않아요. 아 이렇게. 니 바깥으로 나올 맛이 나요. 싶, 네. 보고 싶어. 막 네. 그런 느낌? 어떤 네. 느낌이냐면 목욕탕 대중 목욕탕 가서 네. 세 신사분이 <웃음> 제 묵은 때를 쫙 네. 아... 진짜 고속도로 나듯이 이렇게 네네. 쓱쓱쓱쓱 밀어준 아, 듯한 진짜? 느낌이죠. 어. 네. 시원하게. 조금 네. 더러운 얘기겠지만 정말 말아서 말려서 밀리는 듯한 그런 <웃음> 느낌처럼 이 잔디가 쭉쭉 밀려나가는 느낌 아. 그 다음에 그걸 다 하고 나서 탁 다음날 아침에 해가 쫙 비치는데 이거 다 보는 느낌은 진짜 그 음. 이야, 뭔지 알해요 아, 그 향기, 향기도 이렇게 쫙 오잖아요 네. 잔디, 잔디, 잔디 깎은 냄새 예, 그 확실한 보상을 준다 거기에 크게 제가 와닿습니다 확실한 보상 <웃음> 네. 확실한 기분이 좋아져요 네. 그리고 네. 아 이거 내가 했다 어, 어, 어. 정말 머리, <웃음> 네. 머리 진짜 스포츠로 자르듯이. 네네. 기분 진짜 좋아요. 와, 네. 다 깎았네. 다 네. 잘랐네. 와, 네. 깔끔하네. 네, 잔디 말고도 사실은 관리할 게 엄청 많잖아요. 네네네. 이런 거다 나무도 직접 다 자르시고. 네. 그 노가다를 즐기시나요? <웃음> 아, 그거는 전원주택을, 전원주택 러, 요즘 네네네. 신조어로 그렇게 네네. 하면. 그러니까 귀촌 러들의 숙명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니까 누가. 이것 때문에 인부를 예, 돈을 주고 고용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가 원 이거를 무슨 내가 직업 훈련원에 가서 <웃음> 돈 주고 학원에 네. 다니면서 배운 것도 아니고 다들 그래요 그러니까 보면서 어, 저렇게 하네 배운 것도 있고 음. 그럼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어렸을 때뭐 아저씨들이 그렇게 하더라 어디 가니까 그리고 주변에 보니까 그렇게 하네 이렇게 어깨너머로 보고 배운 거 그대로 하면 시행착오가 어느 정도 있긴 음. 하죠. 아직도 가지치기나 이 전정, 음. 그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제가 100% 뭐 머릿속은 알더라도 실제 보면 이게 맞나? 그런 건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1년 정도 이제 겪어보니까 지금 상태로 봐서는 아, 내가 나쁘지 않게 했구나. 뭐, 저는 작은 펜스 같은 것도 알아서 다 심고, 때려서 받고, 뭐, 그네도 알아서 설치하고, 그리고 주변 분들 보면은 다 같이 다또 그렇게 하니까 네. 네. 이게 노동력 품앗이도 되고 아... 그 다음에 다 이렇게 눈대중으로도 서로 서로 그런 게다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 집에서 뭔가 하고 있으면 뭐 우르르 구경 가서 이렇게 봐요. 어이거하는구나 아, 그리고 나할 때도 참고하고 그런 게다 되더라고요. 우리가 도시에 사는 분들이 지금 거의 뭐 습관적으로 하시는 것들이 슬리퍼 신고 앞에 커피숍 뭐 가고 네. 뭐 당구 치러 가고 뭐피시방 가고 하는 것들이 네. 굉장히 흔하고 너무 많죠 일상화 되어 있는데 여기 오는 순간 그런 것들이 다 끊기잖아요 네네. 혹시 그런 거에 대한 되게 좀 배고픔이랄까? 욕구가 있을까요? 사실 오기 전에 그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닙니다 네네. 그런 욕망이 자꾸 나를 방해하면 음. 어떻게 하지? 음. 음. 그때마다 아, 서울로 또차 타고 나가야 되나? 만약에 친구를 만날 일이 있으면 네. 오라고 하죠 음. 오라고 하는 게 사실 그, 그 친구들한테도 뭐그 친척들한테도 저희 집에 오는 그 누구든 간에 여기 와서 불멍을 하든 뭐 바베큐를 하든 그게 또 그분들한테는 또 재밌는 경험이니까 도시에서는 자주 할수 없는 거니까 나로서도 그런 거를 재밌는 걸 해줄 수 있는 그런 어 기대감도 심어주고 저도 그런 유흥문화와는 별개 또 다른 여기만의 또 그 누리는 기쁨이 있잖아요. 진짜 건전하지 않나요? 아까 잔 잔디 깎고 <웃음> 누리는 그 네네. 기분, 네네.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술 담배를 다 제가 또안 하는 체질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사실 네, 맞긴 재질적으로, 해요. 현실적으로 네, 네. 전원주택이 맞긴 네네. 해요. 네. 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환경이 이렇게 사람을 바꿔놓는 것도 좀 있겠네요. 네, 그래 그런 거 같아요. 일단 네네. 크게 커요. 네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네네. 이쪽에 와서 사니까 네네. 거기에 맞게. 근데 왔는데 네. 한 달도 안 됐는데 3일에 한 번씩 막 나가고 싶다 어떤 분이 오셨는데 <웃음> 네. 아나술 먹으러 또 가고 네. 싶어 뭐 예를 들면 진짜 그유좀센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룸뭐 뭐, 이런 거막 생각나 아 살면 안 돼요 그분들은 일단은 강화도나 양평 뭐 이런 데 돌아다녀 보셨는데 와 저런 집에 살면 어떤 느낌일까 동경이 생기신 분들은 일단 그 마음만으로도 네. 네. 전원주택에 한번 살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유머문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조차 안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외부적인 얘기는 뭐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고요 아, 얘기 잘 네, 들었을까요? 네, 우리 주거동님 만세 한번 외치고 네. 안으로 들어가서 네. 조금 더 깊은 얘기 한번 하나 둘셋주거동님 만세! 만세!